195cm 150cm, 15cm 무슨 말인가? 안 하고 살래요.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둥이입니다. 이상형 밸런스 입임을할 거예요. 아 이상형? 이상형이요? 네 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배울 점 많은 사람. 그리고 상대방도 저한테 배울 점이 있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서로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게. 연예인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타입이 아닌데 박보영 님이 맡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너무 좋아요.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사람? 드문드문 연락하는 사람? 드문드문 연락하는 사람. 근데 이게 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래도 시도 때도 연락을 할 정도로 좀 서로의 패턴이나 이런 걸다안 다음에 뜸문드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둘 중에 골라야 되는 거죠? 시도 때도로 하겠습니다. 질투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있는 사람. 많은 사람. 없으면 아전사랑이 오래 유지되기 살짝 힘든 것 같아요. 질투 없는 사람. 길이, p 이해를 못했어요. 넘어갈게요. 무슨 말이야? 가슴. 골반. 금지 솔직히 말하면 진짜 둘다안지는데 굳이 따지자면 골반입니다. 지은 많은 사람. 많은 사람. 어금지 무조건 많아야 돼요. 금지 많은 사람. 금 지금 지금 지금 지은 사람. 많은 사금스킨지도 진짜 많아야 돼요. 많은 사람. 술잘 솔직히 말하면 상관없는데 굳이 따지면 술 좋아하는 사람이 좋죠.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잘 먹는데, 좋아하는데, 많이 먹는데, 제어 잘하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안 피는 사람? 안 피는 사람. 안 피는 사람. 제가 안 피어가지고.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 밝고 텐션 높은 사람? 밝고 텐션 높은 사람. 저랑 같이 좀왕 하면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밝고 텐션 높은 사람, 무조건. 영준이? 그 점에선 합격. 안경 낀 사람, 안 띄는 사람? 안경을 안 끼지만 껴도 잘 어울리는 사람? 안낀 사람 장발, 단발 고르자면... 단발? 아 장발? 장발도 좋은데? 아 근데 이거 너무 얼굴 봐 이거 얼굴이라서 일단 단발로 하겠습니다 장발인데 단발까지 잘 어울리는 사람 장발입니다 장발 연상, 연화? 연상 연상 좋아합니다 자, 좀 배우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연상 밥 잘하는 사람, 밥잘 먹는 사람? <웃음> 밥잘 먹는 사람 밥잘 먹는, 먹는 사람 제가 해주면 됩니다 섹시한 사람, 귀여운 사람? 섹시한 사람 귀여운 사람 좋아합니다. 귀여운데 섹시하면 더 좋죠? 잘생겼는데 이름이 이상한 사람? EX 김고추 평범한데 이름이 예쁜 사람? 저 예쁜데 이름이 이상한 사람이요. 김고추 씨 예쁘네요. 잘생겼는데 이름이 상한 사람? 제가 츄츄야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츄츄야! 다리가 예쁜 사람? EX 엉덩이가 괜은 사람? <웃음> 저 엉덩이요. 저 <웃음> 그래, 엉덩이로 갈게요. 엉덩이.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 아빠가 좋아하는 <웃음> 어 근데 상대분이 여자잖아요. 아버지 좋아하는 사람. 엄마랑 조, 엄마랑 친한 사람. 엄마 좋아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결벽증 있는 사람. 결벽증 있는 사람. 아 씨. 아 얼마나 더러운 거지? <웃음> 아 씨. 일찍 마셔. 아 그건 안 되지. 결벽증 있는 사람. 같이 깔끔해지겠습니다. 이벤트 자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아예 안 해요? 자주 하는 사람. 저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안 하는 사람. 돈을 안 쓰는 사람. 돈을 너무 쓰는 사람. 아... 너무 극단적이다. 돈이 너무 잘 쓰는 사람. 너무 쓰는 사람이 차라리 나아요. 돈 많이 벌면 되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엄청 내가 먼저 막 좋아해 본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면 일단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영둥이 앨범만 듣는 사람? 영둥이 앨범만 안 듣는 사람? <웃음> <웃음> 왜 그러지 그 사람? 아 근데 그러면은 제 앨범만 듣는 사람으로 하고 그 사람을 위한 노래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요. 195cm 150cm 15cm 뭐가?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안 하고 살래요. <웃음> 매일매일 하는 사람 일년에두번한 사람 에 <웃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이요. 매일 두 번씩이요. 네. 아니, 삼시 세끼요. 이미지 관리 안 해? 왜 그래? 왜, 뭘 이미지 관리 1년에 두번 간다. 매일매일 뽀뽀하는 사람. 리플에서 영원히 일하기. 리플 탈퇴하고 눈방 1등하자. <웃음> 저 리플에서 영원히 일하기요. <웃음> 영둥이, 제코. 골라야 되나? 영둥이. 맞아요? 정은 오빠예요. 젤마트의 연중호. <웃음> 저한테는둘다 이미지가 너무 비슷한데. 마태 오빠요. 제마태 영둥이. 출마태 출마태 안전피 정은 오빠 겠습니다자 <웃음> 이렇게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리나는 친구에게 한번 말씀하시오 앞에 보셨던 영상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너 진짜 죽었다 나 만나면 행복해 죽을 것이다 아이 누나 사랑해